애니몰로우 TV. 예,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우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. 자, 아 저희가 저번에 한국관상생물협회와 아쿠아프로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에서 이벤트 당첨됐던 거 아시죠? 베타 받으러 갔거든요. 저번 당첨이 돼가지고. 네, 다른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베타를 받아 왔습니다. 기존에 있던 저희 베타들이 이 앞쪽 베타들이고요. 요즘 새로, 새롭게. 이제 이 뒤쪽에 저희가 베타들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 베타들을 이렇게 모아두기 위해서 저희가 받침대도 하나 사왔거든요 이렇게 받침대까지 이렇게 까서 세팅기존 30큐브에 30큐브 받침대 쓰고 이 받침대도 쓸도록 하겠습니다 네. 같이 한번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저희 스튜디오에 무한수 어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타 어항은 무한수로 저희가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세팅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데타어항에는 요 위성수초 요거를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조금 세팅해주고 그리고 저희 수초어항의 자랑이죠 피나티피다 피나티피다 예. 네. 요거 빨갛게 이렇게 올라온 요거를 좀 뜯어서 좀 같이 넣어줄 생각입니다 한번 세팅해볼게요 네, 와, 자 기존에 있던 30큐브 받침대랑 새로 사온 게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, 여기서부터. 교체하겠습니다 예. 자 이제 어, TK가 이제 레이아웃까지 이제 이렇게 제이 완료를 했는데요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초를 넣으려고 했는데 수초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어항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만 세팅을 했습니다 조명까지 설치하니까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베타와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에 당첨됐던 베타들을 섞어서 이렇게 좀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했던 요거는 사용하지 않대요 여기는 베타들은 저희, 수초에 수초에 저희 수초왕 네. 두개 수초왕에 다른 또 작은 어왕들의 이렇게 넣기로 했습니다. 뭐 네. <웃음> 있어요? 자 이제 적응이 된것 같아서 저희가 먹이를 한번 줘볼 텐데요. 저희는 베타왕에는 요 그로비타 제품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추가적으로 요거는 무한수 여각이 없이 진행되어 지니까 어 그건 추가적으로 업로드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타왕 세팅기에애니멀로 t v 의 테드 티키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! 애니멀로 TV